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0견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50견은, 아,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병도 아니고요. 아, 실제적으로 약간의, 약간의 운동만 하면 약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통증이, 통증 자체를 사라지게 할수 있는 아, 그런 증상입니다 어, 뭐 어, 많은 분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뭐 수년에 걸쳐서 이 통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럼 뭐 사실은 뭐 심한 경우 뭐 팔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어떤 그런 증상이죠. 그죠. 어. 그 의외로 뭐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약간의 어 약간의 팔 동작과 운동을, 어좀 주의 깊게,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고, 어 그걸 실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한번 듣고, 어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한번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분명히, 큰통그 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역시 50개 에 걸려서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경험 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 같은 경우는 뭐한 정확히 모르세요. 뭐, 아, 뭐 어깨 항상 아프긴 아팠었는데 아주 심할 경우가 한 5년 정도 아 심하게 이렇게 좀 아팠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의외로 치료되는 과정은 아, 정확게 모르세요. 이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어뭐 좋아진다 이랬는데 3일쯤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어 그냥 안 아프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낫는구나 뭐어 이런 그런 그냥 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가끔씩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또 아프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또안 아프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뭐더 어 이상 오십견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십견은 자, 어깨 쪽이죠. 그죠? 어, 어깨 쪽인데, 이거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직업병은,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동, 어, 행동들. 그니까, 러 어느 한쪽 부분의 근육이나 혈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 어, 우리 몸에, 아, 어, 혈관이 확장되고 또 근육이 또 약간 커지면서 혈, 근육보다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어, 혈관 옆으로 신경이 항상 따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신경을 눌러버리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어, 어느 특정한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되면 어그 앞뒤로 부분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좁아지면서 또 피가 정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또 그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이거는 뭐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이제 팔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팔을 사용하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뭐 하여튼 물건을 들때 이렇게 들었다 뭐 들었다 뭐 하여튼 뭐 앞쪽을 이렇게 들었다 들었다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십니다. 생활을 하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 내리는 동작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위에서 끄집어 내리는 이동작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뭐 10대 20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어떤 혈관 그 형태가 또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30년, 40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드는 동작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하든 팔을 동 쓰게 되면 이 윗부분의 근육들 이 윗부분의 혈관들만 계속 어, 과도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이쪽 부분에 혈관이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혈관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막 등이 막 이쪽이 막 뭉치기 시작하고 어, 어깨 통이 나타나고 어, 등통이 나타나고 그죠? 아, 이쪽 부분이 묵직해지고 하여 이런 현상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당하고 사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우리가 조금 인체 해부학적으로 약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어, 우리가 이거 팔, 팔있지않습니까 이게 팔 근육이 이, 이 위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팔근육이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뻗어 나가고 그그 어, 그 주위로 근육 주위로 혈관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어, 그러니까 위쪽에 두 개의 어, 구, 어, 굵은 근육과 아래쪽에 두 개의 그, 굵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세 혈관 덩어리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어, 심장에서 나와서 이제 피가 흘러가는데 큰 혈관이 있고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이제 큰 혈관을 이제 우리가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아주 거기서 얻어나오는 약 13만 킬로미터. 자,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이약 13만, 대략 13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대동맥, 대정맥은 몇십 미터가안 됩니다. 한, 뭐, 기꺼한 50미터 정도, 길어가야그 정도 되고, 모세혈관이약 13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모세혈관이 그 근육속으로 탁 뻗어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과 함께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자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냥 위에서 끌어내리는 동작은 안하고 계속 드는 동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다가 들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피가 계속 이렇게 들어줘야 되니까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혈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돼요. 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 이쪽으로 피가 막 쏠리면서 여기 혈관이 파랗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는 피가 쏠린다는 라 피가 어, 이동한다는 라 그런 원칙이 있어요 어, 하여튼 그런게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아 내가 팔을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아 이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이 이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감아 봅시다 팔을 쓰긴 쓰는데 우리가 이걸 쓰는게 아니고 어깨를 자꾸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어깨를 쓰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어깨를 이렇게 쓰고 근데 문제는 이 아래쪽 어깨를 쓰는게 아니고 이 위쪽 어깨를 자꾸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 혈관들이 점점 팽창 현상을 보인다 자꾸 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은 안 사용해요 그죠 목은 뭐 우리가 평상시에 목운동을 하고 막이러지는잘 안해요 또 그러니까 팔만 자꾸 사용하는거니까 그러니까 예요그이목 혈관은 점점 가늘어지고 이 어깨의 혈관은 점점 굵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피가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사실 심장에서 나온 목오름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팔로 뻗어갔다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혈관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여기는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일로 빠져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정체되면서 혈관이 팽창되고 그 팽창된 혈관이 신경을 어, 눌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눌러버리면 신경을 눌러버리면 엄청난 앞통증이 나옵니다. 그냥 뭐그 어, 통증은 뭐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이요. 그,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나? 사실은, 이쪽으로 쏠려 있는 피, 그, 이쪽이, 어, 어, 이쪽이, 어, 혈관, 팽창되어 있는 혈관을 좀, 피의 이동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줄여줘야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몸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통증 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은 혈관이 압력이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주변에 신경도 누르고, 누르게 되고, 또 머리가 아프다? 뇌혈관이 막 팽창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이 원인에 의해서 뇌혈관이 팽창이 아, 나타나고, 이 목통, 뭐, 이 뒤쪽, 뒤통수 뒷골이 당긴다 아, 이것도 동일합니다. 피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부항을 떠져, 그죠? 뭐 피를 뽑아내면 시원해진다 하는 게 피가 못 치고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래쪽 근육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아 주의할 점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자 이제 어깨 혈관이 넓어졌다. 그리고 넓어지고 팽창됐다. 확장됐다. 그리고 그게 신경을 누른다. 이 말은, 자, 우리가 팔의 구조를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의 구조를 약간 이해하실야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 동작을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자, 문제는 이제 어깨에도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근육이 뻗어나오고, 아래쪽으로도 두, 두 가닥의 근육이 뻗어나가는데, 이 손가락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엄지 손가락은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이 윗부분, 그러니까 팔뚝, 이 팔뚝의 이 윗부분을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이 이두 손가락이에요. 이 위쪽에 두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위쪽 두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쪽 관절과 이쪽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이 이쪽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자 요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 잘 사용하는 손가락이 뭔가면 하이 이거,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자 위로 들 때도 사실은 이 위쪽 근육이 자꾸 발달하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어, 이 위쪽 근육이 발 발달하게 되고. 어. 그러니까 이뭐연 볼펜을 들고 뭐 연필을 들고 쓸 때도 자꾸 이세 이 손가락만 자꾸 사용하게 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 새끼 손가락 힘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쪽 세 번째 손가락은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살았을 때는 거의 뭐, 뭐,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30년자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고 4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 이 부분으로 이동, 이 부분으로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혈관들이 점점 찌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하고, 또이 반대로 이 위쪽으로 흘러가는 혈관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어, 정확하게 원래 형태대로 혈관을 좀 되돌려놔야 됩니다. 되돌려는 근데 이게 뭐 되돌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완전하게 치료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은 통증에서 벗어나는 데는 뭐 이틀이나 3일이면 충분하다고 어, 어, 충분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새끼, 새끼 손가락과 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예, 다섯 번째가 새끼 손가락이고, 이 손가락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이나 혹은 이렇게 운동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바깥의 야외 공간에 이를 보면,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세워져 있는 봉이 있어요. 뭐 계단 난간에도 이를 보면, 이렇게, 난간에도 보면 이제 셰파이프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난간이 있어요 그죠그 어, 어. 난간에다가 자, 이 손가락을 그는 겁니다 자, 네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아,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을 한번 걸어 보세요 걸어서 제가 어떻게 쓸면 을 어,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하여튼 제 책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너무 굵은 봉에다 걸면 저, 자세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이렇게 꼭 쥐고 자 일어서서 이렇게 당기는 거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자,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 하시는데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자, 자, 오른쪽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또 동시에 하고 양쪽 다 있으신 분들은 양쪽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아, 몇번 정도 해야 되나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그죠? 어. 자, 한 타임에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이렇게 당겼다가 폈다가 당겼다가 어, 다시 굽혔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에? 하루에 한 4번 정도 만 하십시오. 4번. 자, 뭐, 세번 해도 괜찮고, 네번 해도 괜찮고, 좀 욕심이 나면 다섯 번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할 때마다 약 30회 정도를 하십시오. 30회 정도를. 30회 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틀 동안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틀 동안 실행해 주시고, 그래도 좀 이틀 정도 되면 벌써 통증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3일 삼일 3일 정도 활, 어,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통증이 아아이거는 이제 통증이 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옵니다 통증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3일 하고 난 다음에 멈춰버리잖아요 어, 더이상 운동 안하면 어, 며칠 뒤에 조금 좋아졌다가 며칠 뒤에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가면 아직도 찌그러진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 어. 그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피를 많이 흘려줬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가는 피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 위쪽을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피의 양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그니까 혈관 압력이 이 위쪽 혈관 압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을 이제 슬슬 신경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을 이제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예방하려면 자,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어, 자, 한동안은, 이제 뭐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동안은 하루에 이제 뭐 한두 차례라도 텀텀이 이렇게 당겨주시고, 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당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 이제 더 이상 오십견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고통이 이제 사라, 어, 사라지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 또, 뭐, 어, 다른, 이제 만약에 봉을 찾을 수 없다. 어, 이런,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드는 거, 위로 드는 거 계속하면 분명히 어깨 통증이 옵니다. 어깨 통증이 오고요. 어, 어. 이제 조금, 자, 이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래 뭐 헬스장이라면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어, 그런 기구가 있어요. 또, 그냥 이렇게 아래 잡아당기지 마시고,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와 다섯 개, 다섯 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더 주세요. 그니까 러요 세, 요세 손가락에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요강에서 살짝 걸치고만 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힘을 좀더 압박감을 주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어 핵심을 어 타겟을 분명하게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집에서 할수 있는 뭐 헬스장에 가는게 뭐요것 때문에 헬스장에 가라 그러면 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어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좀 해보시고 집에서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래 물병. 자 여기서 사실 뭐 환타병과 사이다병인데 뭐 콜라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뭐 주변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재활용 용품이라 보면 집에 또 콜라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또 일부러 이것도 콜라라도 한병사 먹으라고 뭐3천원이나 그렇게 하니까 예 재활용 봉투에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주소 와서 깨끗하게 씻고그죠어 여기다 물을 담는 겁니다. 물을 담았어요. 예, 1.5 l 터입니다 1.5 리터. 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요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에. 그죠? 네? 아 다섯 번째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자, 이걸, 자, 약간 허리를 숙이고, 자, 똑바로 서는 상태에서, 자, 허리를 숙이고, 자, 자, 요 걸었습니다. 그죠? 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원래 운동 이제 헬스장이나 이제 가 보면 헬스 트레이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혹은 힘을 가할 때는 꼭 바람을 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하 힘을 가할 때 팔에 힘을 가할 때 바람을 불지 않으면 폐를 수축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폐가 커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 이부분들 일반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나이를 먹게 되면 모든 사람이 폐가 커지면서 폐확장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심장도 동시에 커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심장이 커지고 폐를 커집니다 이건 일종의 노화 현상이고 우리가 죽음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인데 평상시에 내쉬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쉬는 호흡을 게을리 하게 되면 폐가 점점 커지면서 폐쇄성폐질환, 뭐 폐확장증, 뭐 기침현상, 하여튼 소화불량, 뭐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만성설사, 방귀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뭐 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허리를 약간 굽히고, 자, 이걸 이렇게 자, 이걸, 자, 하루에, 이제, 잡아당기는 게 없으면, 이거라도 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뭐 헬스장에 가서 이게 잡아당기는 거는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하고 물병들기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시면, 분명하게 더 확실한 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시는 분이 제일 잘 하시는 거고, 어쩔 수 없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3일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원리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통증이 사라진다는 라 분명한 확신은 가지실 겁니다. 꼭 실행해 주시고 사실은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유튜브에서 대사정후군치료법 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사실 은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나 아, 뭐 가스로 인한 어, 통증, 또 만성 설사, 그죠? 어, 뭐자전체기 변비, 어, 방기 증상, 트림 증상 이런 분들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약 26세 때 대학교 다닐 때이병을 걸려서 약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다가 뭐 어찌하다 보니까 아왜이 병이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됐고 또아 치료 방법이 나오게 돼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혹시나 소화 불량이나 뭐 설사 증상이나 트림 증상이나방기증상이나 복통 현상이나 채기나 변비나 어떤 하복부 팽창 혹은 명치 통증 혹은 역류성 식도염 어떤 이런 아이 병이요 전부 다 대사 증후군이에요. 그 사실은 가스로 인한 또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 이 병은 사실은 병원에서 병원에 가도 답이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소화제만 지어줍니다그 사실은 어떤 그런 병이 있어요. 음. 혹시나 이런 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서 대사증후군 치료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여튼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가스배출법 하여튼 만성설사치료법 치질치료법 변비치료법 이게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전문 의료인도 아닙니다 어, 하지만 분명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다소화불량이 걸려요. 근데 원인은 모르죠. 그죠?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시면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감내하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어, 결국은 죽음의 이런 병이기 때문에 대사정후군이 정후군이라는 게 사실은 병원에서도 이거는 원인을 잘 모른다,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결론 내린 게 정후군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뭐 이런 이런 병이 있어요. 대사정후군. 하여튼 대사정후군 치료법치면 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오늘 뭐 20분 정도 이걸 진동 영상인데 꼭 50견에 걸리신 분들은 어, 치료에 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